자, 안녕하세요. 어, 전시간에 의해서 계속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시간에 이제 9번까지 이제 풀어봤는데, 아, 이번 시간부터 이제 10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웃음> 자, 10번. 어, 국세는 만기가 3년, 그 다음에 액면 가액 30만원인 전환사채를 1월 1일에 액면 발행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액면 발행했다는 거. 그럼 30만원 돈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액면이자율 8%고, 어, 거기에 대한 이제 액면 이자율 8%, 30만 원에 대한 8%. 그 다음에 유이자율은 10%. 요게 이제 현재 가치를 적용할 때 써야 되는 이자율이네. 어,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어, 2002년도 1월 1일 사채 액면 만 원당 요렇게 해서 전환이 가능하고요. 3년도 1월 1일 날 50%가 전환됐대 3년도. 그 응. 나머지는 이제 만개 상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네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죠. 일단은 현금 흐름 자체는 30만원, 그 다음에 만기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거기에 대한 8%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2년 있다가, 즉, 어, 1년도에 발행이 됐고, 3년도 초에 50%가 전환됐으니까 2년 있다가 50%가 전환된 상태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나머지 1년을 쭉 갔다가 그냥 만기에 상환이 됐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러면, 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현금으로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표시자 24,000원 지급이 되는 거, 3년 동안. 그 다음에 만기에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일단 여기서는 유효자이이 10%라고 얘기했으니까, 10%에 대한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구해 보면, 285073이 나와요. 그러면 285073을 가지고, 어, 이장부가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보죠, 뭐. 우리가 이제 두번 넘어가면 되겠죠, 일단. 두 번까지는 뭐냐면 부채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가액을 이제 구해보면 두 번째 장부가액, 즉 3년도 1월 1일 전, 2년도 12월 31일 시점에는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294, 그 다음에 538이 됐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50%가 전환이 된 거예요 지금 자 먼저 첫 번째, 1월 1일 날전환사채 관련해서 부채로 인식할 금액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죠? 이거도, 이거 되겠죠, 뭐. 그죠? 예. 네. 285073이 되겠죠. 30만원 받고, 그 다음에 285073은 부채로, 그 다음에 그 차이 금액은 전화권 대가라는 자본으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이 말은 맞겠다. 그죠, 일단. 첫 번째 1번은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가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 물어봤어요. 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이자 비용이니까, 결국은 부채에 대한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장부가액에서 두 번째 장부가액이 289, 580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효자 10%니까, 그냥 이 금액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289, 58. 맞네요. 두 번째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네. 그다세 번째. 어, 2002년도 3월, 12월 31일, 국세 재무상태표상 자본계정, 전환권 대가로 기, 기록되는 금액, 그 금액은 얼마냐? 5, 4, 6이냐? 전환권 대가는 어떤 거죠? 처음에 발행이 됐을 때 30만 원, 액면 발행이 됐으니까 30만 원하고 그 다음에 285, 073의 차이 금액이 전환권 대가로 기록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걔는 전환이 안 되면 계속 전환권 대가라는 금액으로 남아있겠죠. 남아있고 나중에 전환이 됐을 때그 금액이 주식 발행 추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환되기 전에 12월 31일이라면 처음에 전환권 대가로 기록했던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추 생각만 해도 30만원하고 285073의 차이는 5,462원은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일단 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태를 보면 처음에 어, 발행이 됐을 때 부채로 계산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으로 계산 되는 금액은 14927이 되겠죠 자 그리고 1년 뒤가 되면 이제 285073에서 어, 그만큼 장부가액이 증가하겠죠 를 근데 자본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얼마까지 증가하냐? 를2 어, 아, 8 9 580까지 증가하겠죠. 를그 다음에 또 이제 1년이 지나면 똑같아요. 자본은 그대로 있고 아직 전환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부채 금액은 증가하겠죠. 를 그래서 294, 538로 증가할 를 거야.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본으로 바뀐 거예요. 가 그래서 장부가액, 부채 장부가액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를 음. 이게 이제 전환권 조정이 삼각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4507그 다음에 4958이 전환권 조정이 생각되는 금액 전환권 조정이 생각이 되면 전환사채에 대한 장부가액이 증가를 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어, 재무상태를 보면 일단 전환사채 30만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 생각이 된 후에 남은 잔액이 546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장부가액은 294538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5462는. 전환권 조정을 얘기를 하는 거네. 그죠? 만약에 이걸 전환권 조정이라고 얘기했다면 맞는 얘기가 될 거야. 그죠? 자, 근데 전환권 대가는 그대로 14927이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3번 얘기는 일단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4번, 어, 3년도 1월에 전환되는 시점이네요. 전환사채 전환을 위해서 국세자본 증가액, 자본 증가액은 말 그대로 부채 금액이 자본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얘기 하는 거니까. 이, 전환되기 직전에 부채 장부가액에다가 전환되는 비율로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294, 538이 50%만큼 자본으 넘어왔으니까, 그럼 이 금액에다가 50%를 곱한 금액이 결국에는 자본으 넘어왔고, 잔액은 결국 그 50%가 남아있겠죠. 뭐. 그래서 147, 269가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는 일단 50%가 전환됐으니까 자본 증가액은 말 그대로 50%, 147, 269가 될거예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세가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3년도 인식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물어봤는데 이자 비용은 그러면 결국 50%가 전환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자본을 넘어갔고 그 50% 전환된 후에 잔액은 요금액이 되겠죠. 부채 잔액. 그럼 이걸 가지고 나머지 1년 동안 계속 부채로 남아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가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1년 동안. 그래서 이 금액은 어차피 유유자율이 지금 10%였으니까 10%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47169에다가 10% 적용하게 되면 요금액이 되겠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문제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어, 금액만 가지고 조정을 해주면 그림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마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요게 틀렸네요. 3번이 그죠? 3번이 틀렸고 여기서는 요금액은 전환권 조정이더라 남아있는 그죠 전환권 조정 금액의 잔액이었죠 나머지는 갔다 어, 맞는 얘기고 네. 자 어, 다음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국세가 1년도 1월 1일 당구 같은 조건에 전환사채는 액면 발행했다 일단 액면 발행 기억을 해 놓고요 항상 이런건 체크를 해 놔야 돼요 발행이 액면으로 안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인데 뒤에서 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만기는 이렇게 되고 그럼 5년짜리네요 일단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의 8%를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표시이자율이 8%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 2개월 경과 후에 어쩌고 저쩌고 전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중도에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전사체 액면 금액의 105%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리고 전환하지 않고 지급되는 금액 여기 이제 상환할 증금이 되겠네요 상할증금은 105%니까, 결국, 액면금액의 105%니까, 5%만큼을 할증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유의자료는 10%. 자,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어, 동전환사채 발행 직전에 자산총액, 부채총액이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발행 직후에 구, 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발행되, 아 발행, 대, 어 발행, 전환사채를 발행 직후에 국채 아 비율. 이거는 발행되는 시점을 얘기를 는 거네. 그냥 응. 발행되기 전과 발행된 후에. 이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부채 자본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뭐 기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일단 들어오니까 자산 증가하겠고 어그 다음에 그돈 중에 일부는 부채가 되고 일부는 정할권 대가라는 자본이 되겠죠 그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현금으름을 일단 보면 8만원 어 표시자그 다음에 액면 100만원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5만원 이게 이제 현금으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이제 계산해 주면 일단은 우리가 유효자율이 10%라고 얘기했으니까 10%에 대한 유효자를 적용하게 되면 955229가 될거예요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현재가치 금액이 되고 100만원이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보면 재무상태 그 이전의 재무상태에서는 자산이 1000만원 있었고 부채가 600그 다음에 자본이 400 이렇게 있는 상태였고 이제 여기서 발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은 얼마가 들어올까요? 발행가액이 들어오겠지, 그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고 고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이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채로 추가로 이제 계상이 되겠죠. 근데 표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전환사채 상환할증금, 그 다음에 요걸 만들어 주기 위한 전환권 조정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찾으면 돼요. 그래서 952 2 군데 이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 이 차이를 전환권 조정으로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현금에 100만 원, 들어왔, 100만 원 들어왔는데. 어 부채는 9529,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 되겠죠. 44771. 그럼 결국에는 어,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은 요거 전체 금액과 요거 전체 금액이 되겠죠. 어, 그걸는 이제 부채 비율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는 69529가 되고, 자본은 4044771. 이걸 가지고 이제 부채 비율을 찾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일단 발행가이만큼 자산이 증가 하고요. 그리고 그 자산 안에는.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뒤에 이제, 부채 비율을, 요거 이제 합해서 이제 계산 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69529를, 4044771로 나누면 1.719 정도가 나옵니다. 뭐, 현재 가치에 대한 계산만 해보면 되니까, 뭐, 렇게 어려울 건 없죠. 음.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갑이 1년도 1월 1일 어한 매당 액면 금액 1000원인 전원사채 천매를 어 표시자율 8% 그다음에 3년 이거 현금으로 찾기 위해서는 이거 이제 미리 체크를 해놓고 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상황과 달라요 할인 반행이 됐어요 할인 반행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 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하면서 쭉쭉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매당 어쩌고저쩌고 쌓여있고 자본유사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일반 사채 시장이자 이 연 12%다. 이거 유의자를 적용할 때 이거 쓰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관채활성시장 55. 이건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써야 되는 이자율은 요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전환권 대가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여기서 2000년도 1월, 1월 말이니까 발행하고 1년 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때 장부가액, 전환사채 전환권 대가.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현금흐름 자체는 8만원, 8만원 표시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액면 100만원. 여기서는, 어, 사원할증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상원증금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금액.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냐. 12%를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를 적용하고 12%를 적용하면, 현재가치금액이 얼마냐면, 903944가 나와요. 이게 일단 현재가치에게 지금.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볼게요. 자 현재 가치는 일단 903, 944고 발행가액은 950, 352에요. 발행가액은 실제 돈 받는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어떻게 되냐 1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저세 가지, 세 가지의 차이에서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 차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는 뭔지 한번 생각 해보자고요. 여기서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떤 걸까요?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예요. 말 그대로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그 발행을 낮게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결국은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가고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가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 전에는 사채 우리가 이제 부채 쪽에서 봤던 사채를 생각해 봐요. 부채 쪽에서 봤던 사채에서 어떻게 할인 발행 차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액면가하고 현재 가치를 가지고 계산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발행가액이 현재 가치 금액으로 발행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발행가액이 이 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 금액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액면가액과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계산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액면가액은 여기고 실제로 이게 그냥 일반 사채였다면 그러면 발행을 뭘로 903944에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행을 어떻게 했냐? 이걸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00만 원과 90352의 차이예요. 그러면 실제 현재 가치보다 더 받은 금액이 뭐죠? 그게 전원권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게 전원권 대가가 되는 거야꼭좀 어, 이해를 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발행을 할인 즉 액면가하고 뭘로 발행했냐? 구두계 <웃음> 그 차이가 차금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근데 현재 가치와 달라요. 그럼 그 부분은 뭐냐? 전원권 대가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할인발행 차금하고 전원권 대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경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일단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돈이 들어오는 건저 발행가액이 들어오겠지 그죠 그래서 요만큼 돈이 들어와요 현금유입 그게 이제 자산으로 계상이될 테고 자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계상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일단 부채 미래 현금으로 대한 현재가치는 903944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채로 계상이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부채로 계상 되는 금액은 이 현재가치 금액이 계상이 되겠죠 그럼 그거보다 럼더 받은 금액이 뭐라고 그게 전환권 대가 자본이 되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액면 발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원할 채금이, 어, 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액면 발행이 됐다면, 이게 위까지 올라갔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할인 발행이 됐으니까, 상황은 이렇게 이제 어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유입이 되고 현금이 들어올 테겠죠. 그 다음에 부채 쪽에는 어떻게 계상이 될까요? 전환사채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전사채에 대한 기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봐 봐요. 사채 는 말인 차금은 요만큼. 전환권 조정은 음. 전환권 조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요만큼. 전환권 대가. 음. 그래서 이걸 빼는 나머지 903944가 뭐냐면 부채로 기록되는 금액이다 그렇죠? 어, 잘좀 이해해 를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 나머지는 이제 전환권 대가로 이제 기록되겠죠. 46408.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 전환사채에 대한 현재가치금액이 아, 903, 944 였는데, 그 장부가액을 1년 뒤로 이제 보면, 거기에다 이제 유의자를 12%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현재가, 잠깐봐 아, 장부가액을 찾아보면 9 3이4 1 7이될 거야. 그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에 최초의 발행 시점. 즉, 903, 944에 발행을 했을 때, 자본과 부채예요. 자, 그게 이제 932417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결국 부채가 이제 증가하겠지. 그죠? 부채가 증가해서 932417로 넘어갈 거야. 그럼 그만큼 뭐냐면, 부채에 대한 장부가액이 증가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그 다음에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일단 처음에 전환사채는 이렇게 모양이 됐을 거야. 그죠? 그래서 100만원, 사채할인한 자금,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겠죠. 이두 개의 이제 합계금액을 한번 볼까요? 합계금액이 얼마냐면, 96056이에요. 이96056 이에요 이96056 중에서 할인차금을 차지하는 비율은 51.7% 고요 전환권 조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48.3% 예요 일단은 여기서 이걸 뺀 거야 그죠 그래서 96056 중에서 사채 할인차금은 51%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은 48% 예요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뭐가 계산이 돼요 이자가 계산이 되겠죠 이자 그럼 이자 비용 얼마 이 금액에다가 12% 적용한 거 그죠 그게 이제 이따 이자 부용이 돼요. 그래서 903, 944에다가 12% 이자 비용. 근데 현금은 8만 원이 지금이 돼. 그럼 그 차이 금액은 28473이 되겠죠. 우리가 이 차이를 어떻게 이제 했냐면, 사채 쪽에서는 할인받은 차금이 있었으니까 그할인받은 차금이 삼각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삼각이 될 텐데, 여기서는 어쨌든 삼각되는, 삼각되는 금액이 28478, 473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할 때이 증가되는 금액이 28473이야.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증가가 될때 상각이 어떤 놈이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자고 그죠 자 28473이에요 자 그중에서 할인차금이 그전에 차지하고 있던 비율이 얼마냐 50.7%예요 그래서 할인차금은 14717이 상각이 되고 전화권 조정은 48.3%죠 전화권 조정은 요만큼 상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할수 있겠죠 사채 할인발행차금 이 있을 때는 사채 할인차금만 그것만 봤어 근데 전환권조정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같이 보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전원사체가 어떻게 되냐. 요만큼 이제, 할인차금은 3, 4, 9, 3, 1이 남고, 전환권조정은 3, 2, 6, 5, 2가 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6, 7, 5, 8, 3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결국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처음에 있던 9, 6, 0, 5, 6에서 요만큼이, 요만큼이 조정이 돼서, 결국 요만큼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부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쉬울 수도 있는데, 음, 처음 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처음 보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말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어, 생각을 하시면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눈으로 좀 익혀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부가액을 물어본 거죠. 어, 그럼 1년도에 장부가액 이제 어, 물어본 거고, 전환권 대감의 사채에 대한 장부가에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국은 다시 앞쪽으로 좀 보면 결국 장부가에 물어봤으니까 요거 물어본 거이고, 어. 그렇죠? 어. 요거 물어봤으니까 이 일일이 세부적인 회계 처리까지 몰라도 답은 낼수 있어요, 사실, 은그죠 답은 요거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뭐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한번본 거예요. 다다 다 모르겠다, 그냥 다 모르게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그냥. 그죠? 음. 그냥 부채가 처음에 953, 944가 있었고, 유의자리는 12%고, 그 다음에 현금 이자는 8만 원이니까, 그 빼고, 이거 찾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12번, 음, 우리가 봤고요 이제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신주인수권부사체 아, 문제도 겁, 겁나 커요 이게 보니까 어, 발행을 했고 여기도 보니까 발행 금액이 다르네 예. 그죠? 발행 금액이 이렇게 달라요 일단 할인 발행 했어요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8% 고요 예,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 8%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은 어쩌고 저쩌고 됐고 뭐 3년 짜리죠 유신 상황이니까 3년 짜리고 그 다음에 행사 금액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행사 금액은 만원 그 다음에 행사비율 100%에서 사채 액면 만 원당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인 보통주로 인수하는. 무슨 얘기냐면, 사채를 주고 주식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신주인수급 사채는 어만 원을 실제로 돈을 납입을 하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어, 저기 봐. 만원 주고 액면 금액 5천 원짜리 주식 한주살수 있는 그런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납입 방법 해가지고.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금을 주고 사가 사와, 사가져 와야 된단 말이에요 대응납입안 된대요 바꿔서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시에 동일 조건에 가진 일반 사채 유유자는 12% 일단 유유자를 적용할 까1 2래자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기를 1월 1일 신주인수권부 사채 50만 원에 대해서 행사가 되었대요 음. 그 다음에 동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해서 무등이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대가. 금액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어,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그 신주인수권 대가가 처음에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 행사가 되면 대가 중 일부는 어떻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자본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신주인수권 대가도 자본이고 주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에요. 어쨌든 간에 둘 다. 음. 자 그럼 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현금흐름을 보면 액면이자 16만원 그 다음에 액면금액 200만원이야.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해서 뭐상환할증금 지급한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음, 돼 있고 현재가치 금액을 계산해주면 일단 유의자리 몇프로였냐면 12%였어요. 그래서 12%를 적용한 현재가치를 계산해주면 결국 1807888에 나와요. 자 그걸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 200만원 액면 발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가치 금액은 요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은 1903960에 발행을 했죠. 그리고 액면가액은 200만 원. 그럼 결국 사채 발행 차금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그다음에 전환권 아, 자, 신주수권 대가는 발행가액과 현재 가치. 이렇게. 그렇죠? 꼭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음, 여기가 사채 발행 발행 차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신주수권 대가. 신주수권 대가로 있는 금액은 나중에 주식 발행 초과 하면 바뀌겠죠 예를 들 자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돈은 얼마 발행가액이 들어오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부채로 계산되는 금액은 현재 가치 금액이 부채로 계산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부채 금액은 1807888로 되고 그럼 나머지가 뭐냐 자본이 되겠죠 뭐 그래서 어, 신주인수권 대가로 계억되는 금액이 요게 이제 요 금액이 될거야 됐죠 그래서 똑같이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은 저이될 테고 여기 이제 신주인수권에 신주 대한 표시 방법 사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할인차금 요만큼 나머지 전환권 조정 그래서 1807, 888이 될 거야 그죠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신주인수권 조정이 되겠죠 아니 신주인수권 대가 그래서 96072가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년 뒤가 됐다 그러면 신주인수권 사채에 대한 장부가이 변동이 되겠죠 1864, 834로 바뀔 거예요 일단 그럼 부채 금액이 지금 현재 1864884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뭐가 됐냐면 50%가 어, 행사가 됐어요. 50%가 행사가 돼도 신주인 스권부 사체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현금이 들어와, 그 중간에. 그죠? 50%에 해당하는 현금이 들어오면서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발행되면, 이 별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주식이 발행이 되고 현금이 50만원 들어와요. 회사적으로는. 그러면 행사 전에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그러면 행사가 된 다음에 부채와 자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주식 발행과 관련된 50만원 생각하지 말고, 그건 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요것만 볼 거예요. 주식 발행이 되면서 50만원 들어와요, 일단. 그럼 50만원 들어오면, 여기서 50이 들어오면, 그 50만원은 자본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음, 저놈이 이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얘네들, 이거 어떻게 되나? 일단 행사가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이 자본 중에서 신주인수권 대가 중에서 일부는 신주인수권 대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주식반행 초과금으로 바뀔 거예요. 아, 여기서 50%가 아니었구나. 음, 여기서는. 음, 여기서는 지금 50%가 아니네요. 30%가. 잠시만, 그럴게요. 이거 좀가져고 다시 할게요. 음, 여기서는 지금. 아, 액면 50만원에 대해서, 음, 25%네요. 액면가이 200만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이 반응됐을 때, 25%만큼, 이제, 어, 그, 그, 행사가 된 거고, 그러면 행사 전에 있던 어, 신주인수권부 대가 중에서, 25%만큼은 이제 행사가 됐고, 나머지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신주인수권 대가 중에 25%는 주식 반응 초과로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행사 후에, 그전에도 자본은 요거였고, 행사 뒤에도 자본은 요거였고,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그 전에는 신주인수권 대가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있었던 반면에 어, 행사가 된 뒤에는 요만큼이주식발행초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죠. 어쨌든 그 전에도 자본은 요만큼 어, 행사 뒤에도 자본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신주인수권 사채는 사채는 그대로 가니까 그죠자 그래서 어, 어, 넘어간 뒤에 그게 넘어간 뒤에는 일단 여기서 물어보기를 어,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신수수권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신수수권 대가는 요구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답을 하나 찾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여기를 어,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전원권 대가만 물어봤다면 전원권 대가만 물어봤다면 처음에 전원권 대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5%가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75% 계산하면 돼 거기다가 그러면 일단 하나는 찾을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 이자 비용 물어봤죠 이자 비용 네. 자 그러면 이자 비용 어떻게 구하냐 보시면 이, 1년도는 이, 어, 여기서 이제 1년도가 됐고요 2년도 시점에서 사채는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요거 어, 여기에 대해 이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도에는 이자 비용이 여기 계산이 되겠죠 12% 적용한 23780이 된다 그래서 뭐이자에뭐 뭐 그냥 일반적인 사채로 이제 보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음. 일단 전환권 대아자 신주스권 대가 중에서 일부가. 어, 빠져나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자 비용은 23780이 음,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파, 대가는 7204가 어, 됐었죠. 자 13번 문제 마치고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환할 채금이 있는 신주인수권 사채를 액면 발행했다 일단 액면 발행이네 그 다음에 요거. 사청금이 있대요. 그 다음에 내용은 요렇게 됐어요. 10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표시이자율은 10% 음. 상환일은 3년이네. 그 다음에 신주수권 대가가 나왔네요. 아예. 음. 이렇게 나왔고요. 신주수권저정도 나왔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부여되지 않은 일반 사채 유의, 아, 시장이자율이 15%다. 요거 이제 유의자율을 적용한 거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0% 신주인수권이 만기 전에 행사가 됐대요 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어, 현금총액이 어떻게 되냐 이 현금총액은 만기 상환 시에 3년 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어, 지급해야 되는 돈은 얼마겠느냐 이거 물어본 거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채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여기서 보면 상환할증금 몇 프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상환할증금이 뭐죠? 만기까지 행사되지 않았을 때 주려고 약속했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전체 금액을 다 만약에 여기서 3년 동안에 행사를 만기까지 아예 하지 않았다면 액면 금액 1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됐을 거야, 그죠? 근데 중간에 60%만큼 행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 사채는 그대로 가니까 사채는 액면 금액 1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중에서 몇 프로? 60%가 행사가 됐으니까 나머지 40%는 돈을 줘야 되겠죠. 행사되지 않았을 때 내가 돈 줄게. 약속하는 게 상환할증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이런 상황을 이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일단 발행 시의 회계처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끊을게요. 이걸 지우고. 생각해요. 자, 이제 발행시 회계처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번째 일단 액면 발행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현금이 10만원 들어왔겠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사채가 10만원 이제 기록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회계처리를 할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신주인수권 대가가 나왔어요 신주인수권 대가는 자본 항목이죠 그래서 신주인수권대가를 여기다 이제 일단 써봅시다. 그다음에 뭐가 남면 조정이 나왔어요. 신주인수권조정. 조종. 신주인수권조정은 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장부가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 조정해주는 금액이죠. 그럼 이 금액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차변 쪽에 들어가겠죠. 그럼 두 개의 차이. 이건 뭘까요? 이게 상환할 증금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쵸? 그래서 상환할 증금이 얼마냐면 12,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상환할 증금 구해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현금으로 자체를 보면, 액면이자 만 원, 그 다음에, 어, 액면가액 십만 원, 그 다음에 상환원증금 만0천 원. 요렇게 지급되는 이제 현금으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금액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 그렇죠? 어, 그리고 현재가치금액은 9647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처음에 발행됐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일단은, 신주인수권 사채 10만원짜리가 일단 표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는 자본 쪽에 표시가 되겠죠? 상환할 증금은 일단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 상환할 증금을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조정을 차감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이 나올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 9647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 대가는 이제 자본 쪽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본 쪽에 그 금액이 이제 표시가 되면 재무상태표에 처음에, 어, 표시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60%가 그 중간에 언제 행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그걸 제시해 주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행사가 됐대요. 자, 그러면 현금으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중간에 행사가 되면. 자, 일단 신주인수공부 사채는사채는 그대로 간다 그랬죠? 사채는 그대로 가니까 사채와 관련된 현금으름, 그 금액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아니, 만원, 만원, 만원, 그 다음에 액면가액 10만원. 이건 사채와 관련된 현금으로니까. 그럼 그대로 움직이죠. 자,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 상환할증금이 바뀌는 거예요. 상환할증금은 네가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돈더 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럼 중간에 행사를 했다면 그 금액 안 줘도 되는 거죠. 결국 이 금액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4,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800원은 이첫 번째 12,000원에 대해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는 어, 행사를 했으니까 남의 잔액 40%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맨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자를 빼면, 액면 이자 빼면, 요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60% 어, 된 다음에. 자, 그래서 어, 지급해야 될 현금 총액은 어떻게 될 거냐? 상원환증금하고 원금 액면가액,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어, 비불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체 요건 이제 비불리형인지 불리형인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보면 <웃음> 액면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 어쩌고 써있고 일단 액면 반응이 됐어요. 음. 그다음에 액면금액 그다음에 표시 이자율 4%예요. 어, 그음에 행사 가액이 어저저 써 있고 만기는 4년도 1월 1일. 그러면 1 2 3 해서 3기 삼년 3년, 3년에 만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시점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유사한 일반 사채 이자율이 8%. 유이자율 8% 적용하는 얘기고. 동사채 액면금액 중에서 70만 원의 신주인수권이 2002년도 1월 1일. 그러면 1년이 있다가 행사가 됐대요. 그랬을 때, 증가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봤죠. 음.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찾아보는 얘기죠. 일단 현금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4만원, 4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나오겠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가치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8%로 적용한 현재가치 금액을 찾아줘야 될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896884.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 액면 발행했죠. 음. 현재 가치는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발행가액은 어 10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896884를 가지고 1년 뒤에 장부가액을 찾아보면 이제 8%를 적용한 금액으로 찾아보면 928635가 될 거예요. 지금. 자 거기서 이제 주식을 발행했죠. 어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했으니까, 액면 금액 70만원에 대한, 어, 행사를 했으니까 70만원의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럼 일단 7 0만원이 들어오겠고, 자본금은 35만원이 기록이 돼요. 이 35만원은, 처음에 이제 조건을 보시면 어떻게 써있냐면, 어, 액면 금액 5천, 어, 발행 주식 주당 액면 금액은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만원이래요. 그러면 매주가 발행이 되나 보면, 70만원에 대해서, 만원 행사가에 만원에 대한 주식을 걔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총 70만원이 이제 행사가 됐으니까 70만원 주면 만원당 한 주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주에 가액이 5천원이니까 자본금은 35만원이 돼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로 기록이 되겠죠 뭐 그죠 일단 주식이 발행되면서 70만원에 대한 현금이 들어오는 회계처리를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사채 쪽에서는 그러면 뭐쓸게 없느냐 일단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는 부채로 그대로 가니까 얘는 뭐 조정이 될 사항이 없어요 일단 자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신주인수권 대가가 있었어요 그죠 103, 116 103, 116은 결국엔 처음에 발행을 했을 때 발행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금액이 되겠죠 저게 신주인수권 대가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요금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죠 요게 이제 뭐냐면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뭘로 넘어가야 될까요 주식 발행 초액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70%만큼 주식발행 초과가 넘어가고 신주인 수권 대가는 이제 사라지고요. 어차피 둘다 자본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죠? 자본의 변동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뭘 물어봤죠? 주식발행 초과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요걸 이제 찾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422181이 되겠네. 그죠? 어,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자본의 증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자본의 증가액은 요게 됐겠죠. 70만원. 그래서 죠그뭐 이런 식으로 어, 물어볼 수도 있, 있는 거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하고 전원사채 차이점이 있어요. 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는 그대로 간다는 거그 다음에 전원사채는 그 전원사채 자체가 없어지면서 주식으로 즉 자본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어, 복합금 상품에 대한 사항들은 끝났고요 음, 다음에 이제 주식보상거래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주식보상거래는 사실 복합금 상품은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뭐 같이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괜히 챕터를 막 나누고 그러면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워 할기도 어좀 책에 이제 너무 챕터가 많으면 어우, 좀 깜깜하잖아요 음, 그래서 막 비슷하다 싶은 거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안에 보면 다 있어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 보시려면 보고 말래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 관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기준 보상관래안 나온다 는 보장 은 없어요. 예,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뭐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근데 어떨 때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이제 할만한데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들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거네요 어쨌든간에 그렇죠. 어, 1차 시험에서는. 만점, 점수를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맞으면 좋지만, 과락을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합격 점수 정도. 60점이면 뭐, 퍼펙트해요 사실은. 60점에서 70점 맞으면 좋은데,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어쨌든 50점 이상으로만 맞아주면, 다른 거에서 이제 점수를 좀 가져와서, 우리 가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다른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 이제는 회계학을 볼게 없어. 어, 이제 너무 많이 공부를 한것 같아. 야, 자주 빈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한번 봐. 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웃음> 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정도로 했는데,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죠? 그 전에 이미 1차, 1차가 합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 회계학을 1차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좀 이렇게, 그, 소홀히, 소홀히 한다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어.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이제 선생인데 하지 말라고 얘기할 를수 없잖아요. 응. 음. 해긴 해야 돼. 예.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그 차이점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주식, 주식보상 거래에, 그 다음에 복합금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복합금 상품도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리스가 있는데, 리스 쪽도 마찬가지. 그, 뭐, 소위 말해서 가상비가 떨어지죠. 음. 공부는 들립다는데 맞추진 못해. 근데 한 문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웃음> 어차피 한 문제 틀린 거야. 그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이한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셔서 접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 아,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사항인데, 음, 음 요거 이제 좀 쉬었다 할까요? 어, 다음 시간에. 몇 문제 안 되니까, 음, 요거 딱 끊어서 일단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